F6은 5, 네. 네. 그리고 F 인버스 6은 네. 7, 네. 그러면 F7은 6이 되겠죠. 음. 아, 네, 그리고, 그리고 1, 2, 3, 4, 5, 6, 7, 1, 2, 3, 4, 5, 6, 7 하면은 일단 이렇게 이렇게 7이 6 이렇게 네. 가고요. 네. 어 여기서 저기 f3 f3 플러스 f5는 10이라는 거 있어요. 네. 자 여기서 이제 또 x의 원소에서 10이 될 만한 수를 찾아요. 그러면은 7, 3, 또는 3, 네. 7, 또는 네. 6, 4, 또는 4, 6이 되겠죠. 네. 근데 이미 7이 6을 갖고 있으니까 아. 이건 안 돼요. 아. 5는 안 돼요, 선생님? 5호는 네. 얘가, 그, 이 친구가 F5, F5면은 가능한데, 아, 네. 다른 친구니까, 1대3 수에 모순이 생기니까, 안 되겠죠. 아, 아 네. 그래서 7, 3 혹은 3, 7인데, 네. 그냥, 그거 뭐냐. 그리고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생명소 구독자 여러분.